줌 미팅 의 모바일 안드로이드 버전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시고요. ZOM 줌을 검색을 합니다. 그럼 제일 상단에 줌 클라우드 미팅스라고 하는 앱이 떠 있고요.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합니다. 핸드폰 기존과로 인터넷 속도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가 있으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60% 다운로드 됐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끝났고요. 이제 지금 설치를 들어갑니다. 핸드폰 기종에 따라서 설치 시간이 다소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설치가 다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이 활성화되면 설치가 다된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줌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URL을 클릭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숫자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URL은 카톡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문자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전해받은 미팅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미팅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몇초후 회의가 시작됩니다. 라는 웹페이지가 열리고요. 시간이 약간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미팅룸 주소를 문자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미팅룸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어, 웹 주소로 연결이란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연결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용할 앱을 선택을 한 창이 나오죠. 여기서 줌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미팅룸으로 들어갑니다. 미팅룸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줌 미팅 앱을 열어서 숫자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줌 미팅 앱을 열고요. 그러면 화면이 회의 참가 가입 로그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회의 참가를 클릭을 합니다. 제일 상단에 회의 i d 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받은 숫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주소를 입력하시고 회의나 수업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V20은 제 핸드폰 이름인데요 V20을 지우시고 여기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회의 참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어떤 권한을 허용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거를 다 허용을 해 주셔야지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카메라 아이콘이 보이잖아요 요거는 카메라를 사용하겠다 이 말이거든 요거를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에 제 얼굴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다른거 건드리지 마시고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 회의룸에 들어오면 이 마이크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핸드폰에 사용하는 마이크를 입력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 요거를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단에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 전화 접속 이렇게 두 줄이 뜨는데요 전화 접속은 지금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헤드폰 아이콘에서 마이크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죠 마이크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면 내 목소리가 입력이 되고 있고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내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마이크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빗금이 쳐집니다 이 말은 마이크를 뮤트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입력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소란스럽거나 내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클릭을 해서 빨간색 마이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흰색 마이크로 만들어서 내 소리를 입력을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비디오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아이콘이 지금 하얗지요 하얀 거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제 얼굴이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디오로 내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촬영된 모습이 역시나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비디오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빨간색 비디오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빗금이 쳐집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촬영되던 내 영상이 이런 그림자로 바뀌어 버렸죠 이 말은 카메라를 닫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모습이 상대방 참석자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디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내 네, 모습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핸드폰을 세워서 세로 모드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눕히게 되면 자동으로 가로 모드로 바뀝니다. 그럼 역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마이크, 비디오 이런 아이콘들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석하실 때는요. 이 핸드폰을 어딘가에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핸드폰 거치대에 고정시켜 놓은 것도 괜찮고요. 어, 이렇게 삼각대를 하나 사용하셔서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타 수업을 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여기는 손잡이가 없는데 이 손잡이가 있는 삼각대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풀어서 간단 간단하게 각도를 조정하기가 좋습니다 회의나 수업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 증명사진 구도로 화면 구도를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통기타 수업에 참석하실 때는 이렇게 기타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각도를 맞추시고요 오른손과 왼손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잡아서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식 기타 수업을 들어오실 때도요 이렇게 기타가 전체적으로 다잘 보일 수 있는 각도를 잡으시고 화면상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구도를 잡으시고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수업이나 회의를 하다보면 채팅으로 소통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요.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고 를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말풍선 아이콘에 참가자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세로 모드로 바뀌면서 수업이나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채팅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채팅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래쪽에 귀하의 텍스트는 모두 볼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커서 깜빡이고 있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을 됩니다 손 만들어 주는 기타 비스트 김윤종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요 핸드폰의 백스페이스를 눌러셔도 되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눌러셔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앞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수업이나 회의 중에 선생님이나 진행자가 의사를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요.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아래 에 보시면 3점 더보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합니다. 대화상자가 하나 뜨는데요. 박수 아이콘이 있고 찬성 아이콘이 있습니다. 박수 아이콘은 찬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뜬 아이콘은 약 5초 후에 사라집니다. 핸드폰에서는 화면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드는 발표자보기 모드이고요.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보시면 안전운전 모드가 나옵니다 이 화면은 말소리가 들리기만 합니다 영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워키토키처럼 탭하고 말하기를 클릭을 하시고 말을 하게 되면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탭을 하시면 마이크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발표자 보기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화면을 밀어 보시면은요 영상이 두 개가 보이죠 이 화면은 갤러리 보기 모드인데요.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다 보입니다. 4명씩 잘라서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은 2명이라서 2개밖에 안보이고 8명, 10명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을 밀어보시면 은 연속해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수업을 다 마치고 나가야 될 때는요. 화면을 한번 터치하시면 오른쪽 위에 나가기라고 하는 빨간색 글자가 보입니다. 이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 회의에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가겠냐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회의 나가기 글자를 클릭을 하면 나가게 됩니다 자,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하다보면 인터넷 연결 회선이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가지고 튕겨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카톡으로 받은 링크나 아니면 문자로 받은 링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줌 앱을 열어서 숫자 주소를 다시 입력을 하셔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모두 잘 숙지하셔서 수업이나 미팅에 참석하셨을 때 원활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